네 안녕하세요 유건호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아들아 머뭇거리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 강홍구님이 저자입니다. 아, 이 책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문구들 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은 억만금의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줄의 비전을 남겨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전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신비로운 나침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어딘지 그 일이 무엇인지 지금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곳까지 갈 스케줄을 구상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오늘도 힘겨운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힘든 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장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왜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가장 탁월한 전략은 자기가 가장 잘할수 있는 일, 자기가 가장 즐겁게 할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등 주특기의 승부를 걸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우선 일하던 회사에서 본 좋은 일들과 반드시 고추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한 두 개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목표나 행동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목표 달성에 실패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멈춰적인 멈춰버린 정신적인 난쟁의 이 모습입니다. 조금 해보다가 잘 안되면 금세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일에 손을 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반드시 유전인자 때문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길들여진 탓이 큽니다. 국민의 마음을 서로 잡는 비전이 사라짐으로써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어져 서로 내부에서 저절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앞으로 정확히 5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 장소가 어딘지 확인해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아주 즐겁게 그 일에 몰두해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쪼개진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까? 10종 경기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글로 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증가하며 증가할수록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지혜가 메말라 21세기의 사람들은 유식한 바보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적어보십시오. 중요한 일을 급한 일보다 먼저 하는 습관을 갖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목표 설정이라는 견지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많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나이가 방광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막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잡지에서 읽은 대로 매일 암세포를 잡아먹는 백혈구 군단이 어깨에서부터 내려와 방광 속 그리고 간장이나 심장이 들어가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백혈구 군단은 가차없이 암세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이 신나는 전투에서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6개월 뒤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니 실제로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나의 인생 최고로 살기 위해서 중에서입니다.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엇을 갖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흔하지만 마음씨나 사람 됨을 기르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실패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승부군성이 없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집요함, 그것이 바로 참된 비전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뭔가 잘 안된다고 힘들어진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과 똑같이 다루는 성실함이야말로 큰 비전을 일구어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성품입니다.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면 먼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원대한 비전을 현실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단호하게 결단하는 습관을 채득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입을 굳게 다물고 눈과 귀를 크게 떠야 합니다. 그가 나를 경계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고 그가 나에게 무관심한 것은 내가 그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며 그가 나를 비웃는 것은 내가 그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를 대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선물을 주어야 하고 칭찬을 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야속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삼국지의 관우, 장비, 조자룡이 한결같이 유비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도 유비가 그들의 진실과 무술 그리고 높은 이상과 의기를 진심으로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남의 성공 원인을 운이나 주변 여건 등외부적인 것으로 돌리고 자신의 성공 원인은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로 돌립니다. 또 남의 실패는 자신의 노 부족으로 그 원인을 내부적으로 돌리고 자신의 실패는 운이 나쁘거나 여건 때문이라고 외부적인 것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는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누가? 링컨 대통령이. 각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마주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큰 목표, 웅장한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런 양보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구석구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곳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칭찬은 자극제가 되어 자신감을 키워주며 사람을 성장시켜줍니다. 사람을 칭찬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일을 칭찬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리더십의 원동력은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희생정신에 있습니다. 이원설의 비전은 미래 이력서라는 계획서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조금씩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1958년에 몇 장의 공책, 공책에 되고자 원했던 것들을 또박또박 써놓았다. 그 사람에게는 보이고 돌리며 가능케 할지략과 방법이 떠오르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인류의 오랜 절실한 갈망과 수건을 해결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인류로 하여금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지략과 이상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3년, 5년, 10년 정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달성되는 것은 비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옳다. 비전은 매일, 매월, 매년 현실로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삶의 종착역까지 가보아야 겨우 완성된 모습이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크고 높은 것이다. 마틴 루터킹 나는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옛날 노예들의 후손들과 전에 노예로 불리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형제를 나누면서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비전은 세계 모든 가정 모든 책상 위에 하나 이상의 개인용 컴퓨터를 놓겠다 존 에포 케네디의 비전 1960년대 말까지 달 위에 걷는 인류 네 오늘 읽어본 책 아들아 머뭇거리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비전을 물로 물러... 불려줘라. 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